같이 못생기고, 교양 없고, 돈 없고, 지저분한 놈을 누가 좋아하기나 합니까? 육상의 꿈도 펴보지 못한 채 꺾이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희망도 사라졌어요! 전 언제나 패배자 루자였어요! 루자, 외터리 화질짝 아니에요, 두께씨… 어... <웃음> 두께씨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두께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씨 마음에 들려고 시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게… 아, 고, 고은혜 씨… 두께 씨… 사라다 어? 느낌표! 좋아요! 느낌 세미스 회장님!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육상부 홍두깨 코치입니다! 오, 나이스 투미 투! 두유 스피크 잉글리쉬? 영어 울렁증… 땀비질 고맙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치네 어, 포즈 좀 보여주세요. 치 자연스럽게 치즈 치즈 한이야 어째 눈을 감고 찍은 것 같다. 아, 쌤, 저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이 선수의 컨디션과 <웃음> 앞으로의 기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주육상협회장의 개인 초청으로 멜버른 주니어 대회에 참가한가고 한 말씀해주시죠. 국내에서도 한이 선수의 실격을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열어말 필요없이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우승! 오성. 우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표팀의 유준태 코치하고는 협조가 잘이루어질까요 소문으로는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느낌표 물음표? 음. <웃음>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웃음> 접어 접어 전태 어! 너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나도 호주로 가게 됐다. 옛날에 나한테 하던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자. 흠 이번 대회에서는 준태 너와 옛 감정은 모두 잊기로 했다. 잘 싸워보지. 웃게 집어치우고 너나 잘해. 이게 무슨 진상이야? 칫솔치약수건 비누, 소화제, 면도기는 필요 없을 테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비타민 뭐럼, 과자! 뭐라, 뭐라, 육개씨, 어? 고추장 항아리는 보라색 가방에 넣을게요. 아, 어? 아, 어? 두두 은혜씨, 어? 창피하게 이게 다 뭡니까? 잠자코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은 고추장과 김치를 먹어야 제대로 힘이 나는 거예요. 육개씨, 열심히 어? 싸워 이기려면 어? 식사 거르면 어? 어? 안 돼요. 아이 속옷도 넉넉히 넣었으니까 매일 갈아입으셔요. 점점 명화씨 얼굴은 안 보이는구나. 그래도 폐웅은 나와줄 줄 알았는데. 홍장창, 우장창, 총다리 쿡다 풍다! 으아!